진짜 이번에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책만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가보라는 데를 바로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 다 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어 그때 임장에서 뭐 송파의 어떤 건물을 봤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그 번지수를 찾아보고 1월 1일 날 저희 이제 집이 계약이 되고 1월 2일 날 바로 아침에 부동산 나머지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어 너무 애써 주셨는데 음. 어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이 됐다 음. 그래서 이제 어 계약이 됐으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막 음. 브리핑 안 하셔도 된다 이거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전화를 네. 다 했더니 부동산들에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어. 그 전화를 해줬다는 거에 음, 그러면서 어 샤인 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우리 회, 부동산으로 커피 마시러 와 네.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갔다가. 네. 그 물건을 보게 된 거예요 건물 오. 근데 그게 완전히 급급급 초급매로 나온 거였어요 어. 그 건물주분이 이제 돌아 그니까 되게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어. 빨리 내놓으시는데 가족분들이 막 그냥 부랴부랴 내놓다 보니까 음. 그분이 잠실 쪽에도 송파에도 건물이 음. 몇개 있었는데 저희 강남 건물 시세를 송파 건물 시세라고 어. 어. 그랬다요 <웃음> 그거를 우연히 제가 그날 부동산 갔다가 그 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리에 나온 단독 물건이었거든요 음. 다른 부동산은 못 갖고 있던 음. 그래서 샤이니가 이렇게 나한테 바로 계약됐다고 전화 줬었고 음. 그리고 평소에 나한테 맨날 커피 마시고 가라고 하고 실제로 음. 이렇게 따뜻하게 차한잔 대접해서 우리가 친해졌고 그래서 음. 이 물건을 갖게 된 거다 네. 이렇게 그 사장님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우리 김 대표님의 삶의 네. 태도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상도죠 음. 여기저기 내놨는데 전화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다른 데서 저, 계약이 됐습니다라고 해주는 것도 그분들한테 굉장 음. 감사할 일이죠 음. 또 이렇게 그런 배려식 이렇게 추운 겨울날. 뭐 계약이 되든 안 되든 음. 음, 차한잔 마시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한마디가 네. 그 좋은 물건을 우리 네. 김대표님한테 소개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음, 여기도 보지만 우리 샤이 님의 이 선한 언양요 항상 그 미소, 밝은 음. 미소로 이 밝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파. <웃음>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가 나한테 운을 끌고 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정말 중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때 샤이 님 뵙고. 굉장히 돌아오면서, 어, 굉장히 좋았어요. 왠지 어, 모르게. 어, 네. 너무 밝다.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은.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음. 그, 우리 김 대표님은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김 대표님으로 이제 꾸겠습니다 <웃음> 그, 얼마나 많이 오셨냐면, 눈이 이렇게 반달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어, 너무. 너무 보기 좋고 편안하고 예뻐요. 근데 어. 대신 주름살은 많이. <웃음> 너무 아름다운 주름서그거 아. 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웃음>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 물론 이제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고 재택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때요? 어 이제 지금 이제 쉽게 뭐 건물을 샀다라고 하지만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음,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했어요. 네네. 네. 어, 이 부동산 투자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굉장히 음. 큰 돈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이거를 내가 했을 때하고 어. 또안 하실 때, 또한 사람이 안 하실 안한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같 완전히요. 완전히. 어때요? 그거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일단은 해주세요.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현금으로 얼마 갖고 있던 게 있었을 거에요 음. 선생님. 근데 저는 그건그 그 돈으로 강남에 이렇게 큰 건물을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임장을 다녔었냐면, 뭐 영등포, 그리고 합정 그 근처 쪽이랑, 그리고 성수동도 갔었고, 그리고 송파 쪽을 갔었었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책을 어떤 한 책을 읽고서, 거기에 왜막 건물 살때 봐야 될거뭐 여러 가지 음. 웹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이번에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책만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가보라는 데를 바로 직접 컴퓨터 아, 앞에 앉아서 아. 다 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어 그때 임장에서 뭐 송파의 어떤 건물을 봤다 그러면 음. 거기서 직접 그 번지수를 찾아보고, 뭐 토지 뭐 이런 것도 떼보고, 음. 건물 건축물 대장도 다 이렇게 그걸 해보고 비교해 보고 이런 거를 다 띄어 봤어요. 그러면서 음. 뭐 수익률 분석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훈련이 됐던 거죠. 음. 그랬으니까 그날 그 부동산에 갔을 때이 물건을 딱 저한테 음. 알려줬을 때 바로 수익률 분석 계속 되면서 음.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음. 좋은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돈만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음. 책도 읽어도 음, 대충 그쵸. 읽고 뭐 실제 내 물건처럼 막 이렇게 연습 음. 계산하는 연습 같은 걸안 해봤다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걸 줬어도 제가 그냥 아내 네, 생각해볼게 하고 말고 그쵸. 다른 사람한테 이거 음.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음. 저도 이제 부동산에서 물건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제가 제 아주 가까운 시인들한테 네.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되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라고 하면 어. 그거 어 그냥 거그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대본이야 정말 너무너무 대박 물건인데 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네. 똑같이 이거 대박인데 라고 기가 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이게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모르 그, 어, 그쵸, 그, 많죠. 그거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음. 근데 옥석 이라고 하는 것은 옥 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음. 기회만 되면 사람들이 스내치를 해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보, 분석할 수 있는 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알고서 잠금 건물 잠금은 보통 음. 좀 아파트 보다 더 늦게 치르잖아요 근데 네. 저는 두 달도 안 돼서 장금까지 다치렀어요. 속성 적격 거든요 네, 음. 네. 왜냐면 그것도 어쨌든 매도자 할아버지 분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빨리 해주는 게 도리이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런 이제 건물을 살 때, 네. 만약 30억이면 어? 이 돈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 지릴 때를 네. 잘 모르시죠. 아, 네. 우리 김 대표님도 지렛대를 활용하셨겠네요 저도 지렛대를 어느 정도는 활용을 음, 했죠 그래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음, 그래요.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이 책을 읽어보면 네. 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음. 어, 살아왔지만 그 삶의 태도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음. 어, 부모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도 음.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을 또 희생하고 또 독립적으로 나가서 그 EBS 스타 강사 일타 강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네.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도 음, 음. 지금 나중에 쉽게 건물 주가 됐다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그거가 <웃음> 되기까지 엄청난 준비를 했던 거죠. 네, 어. 사실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께서 그 공부했을 때랑 안 했을 음. 때의 차이,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하고서 투자해서 음. 잘한 거지만. 그렇죠. 그 전에 <웃음> 공부를 안 해서 아까 예를 음. 들어 그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 그때가 때가 2013년 도였어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음. 바닥이었을 그렇죠. 때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막 70% 막 대출해 주면서 음. 집좀 사라 라고 막 부양했을 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아쉬운게 그때 내가 부동산 음. 공부를 진짜 조금이라도 해서 했다면 네.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2013년에 음. 그 음마아파트 아시죠? 네. 유명한 그 음마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8억이었더라고요. 음. 전세가 약 4억. 그래. 그러니까 4억 돈이었으면 그... 음마아파트를 살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 그 4억으로 제주도 분양형 호텔 두개 사서 정확히 4억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4억인데 음. 지금 저는 그 분양형 호텔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사기를 거의 당해서 음. 지금 수익도 빵원이 나오고 있어요. 4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거의 딱1 0 년이 지났나요, 음. 선생님? 그때 2013년 지금 네. 2 3년이니까1 0 년이 지난 시점에 그 사억이 지금 빵 원이 됐고 음. 만약에 음마 아파트를 샀었더라면 지금 음마 아파트 물론 뭐 조금 내려 살짝 음. 내려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24억 하잖아요. 네. <웃음> 그러니까 어 나는 분명히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음. 공부를 했고 안 했고의 차례 차이에 따라서 빵 원이 됐고 얘는 음. 25억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난 음. 거를 너무 객관적으로 이게 보이니까 네.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네.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안 갔죠 이럴 때 해서 뭐해 근데 이때가 하, 가장 공부하기 이때, 좋을 때고 이때인 것 같아요. 또 네. 보십시오 이제 <웃음> 이 어려울 때도 또 빛을 보이는 상품들 지역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올로 네. 하반기쯤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음. 예,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쯤 되면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지금 우리 김 대표님처럼 음. 이 운도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이게 긴 주인 지 알고 잡을 수가 있는데 맞아, 맞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지금. 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책 저도 어, 지금 절반 읽다가 지금 인터뷰 시작하는 건데 음. 어,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제 삶에 대해서 어, <웃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음,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걸 네. 이제 돌파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역경이나 걸림돌이 있었지만 음. 일반인들은 그런 게 생기면 그냥 주저앉거나 음. 네. 포기하는데 그걸 넘어서면서 여기까지 오신 모습이 참 네. 보기 좋아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웃음> 일을 하지 않아도 음. 어, 충분히 돈이 생기고 있는데, 음. 음, 어떻게, 앞으로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살기 위해서 음. 제가 일을 했던 것도 많이 있어요 음. 물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저한테 가져다주는 행복이 너무 크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오히려 힘겨운 그 현실을 일 덕분에 좀 잊었어요 음. 그래서 일한테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일을 선택적으로 제가 골라서 할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을 하더라도 좀더 이제 나를 실현시켜주는 음.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음. 네. 그래서 이전에는 어, 이거 했다가돈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서워서 t 라이 못했던 것도 음. 이제 도전해 볼 네. 수도 있고 하나 하나씩. 네. 네. 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보면 자기 실현의 욕구 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욕구 단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 어. 그렇습니다전 아, 아직 선생님. 그 단계까지는... 그래요, 아, <웃음> 어. 그리고 이제 이 샤이니라는 거지어거 보면, 네. 여기 제가 읽어봤거든요. 음, 음, 음. 어, 그래서 이제 오, 막 메모도 음, 하시고 네. 어, 샤이니가 좋겠어라고 해서 네. 나는 주변을 밝고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음. 어. 또 이제 이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공간도 밝고 환한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음. 이미 다시는 됐어요. 나의 네. 삶도 밝아졌고 네. 또 본인의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주변도 밝고 환하게 비추고 살고 계신데 음. 앞으로 더 많이,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저 그래. 그리고 하나만 네. 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어제 책이 음. 제가 여기에 뭐라고 담았냐면 음. 복리 성장의 음. 비결을 담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할때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한 텀을 한 텀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계단처럼 점프해서 음. 복리처럼 확+ 확 이렇게 커지는 그래.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이론만 쓰면 사실 사람한테 잘안와 닿을 수 그렇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안와 닿는 책을 쓰기는 너무 싫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음. 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쳐 나갔습니다 라는 이 스토리 속에서 하니까 좀더 여러분도 비추어서 배울 음. 점이 많다 라고 저는 조금이나마 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어를 음. 너무나 배우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시면 어제 유튜브에 오시면 샤샤영어라고 제가 음. 1일 1영어 새벽 배송 해드리는 게 있어요 음, 그래요. 어. 네. 그래서 완강률이 진짜 높아요 음. 1일 1영어 하루에 딱 한강만 줘요 그리고 그래. 숙제도 오늘 밤 12시 전에 제출하면 어. 제가 포인트 드리거든요 그래. 음.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강좌도 있으니까 음. 참고해 주세요. 그래 <웃음> <웃음> 다시 비즈니스 잘하시네요. 아. <웃음> 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